일주론은 참고하는 자료이며 절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은 일주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며 포테법을 활용한 육가포테 인종법으로 간명한 내용입니다. 참고하고 재미로 보십시오. 갑자일주남명과 정묘일주여명 갑자일주남명이 여명을 상생하는 구조이며 일간으로만 보면 묵생화아니 나쁘지 않은 궁합이며 일찍끼리 대비해보면 자묘형이 되니 좋지 않으며 생의가 없는 궁합이 됩니다. 정묘일주여명은 이력심이 많으며 이성탄력이 심할 수 있으며 연애운과 결혼운이 약하며 외로운 사주 팔자입니다. 여명은 안방자리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격이니 효녀일 수 있으나 결혼생활에 고난이 따를 수 있는 팔자입니다. 목기운이 매우 강하니 반생이 되어 장작풀이 꺼지게 될수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역마지에 놓이게 되니 활동성 추진력이 강할 수 있으며 한곳에 정착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자기 PR에 능하며 선전 등의 능란한 특징을 보입니다. 갑자 1주 남명이 정묘 1주 여명을 만나게 되면 아군을 얻는 경이 되고 정묘 1주 여명은 갑자 1주 남명을 만나게 되면 화합이 잘 되지 않으며 바깥으로 겉도는 경향이 있으니 아주 좋은 궁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갑자 1주 남명은 여명을 만나게 되면 남명이 케어를 받고 아군을 얻는 격이 되고 정묘 1주 여명은 남명을 만나게 되다 매우 분주하게 되며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거나 잦은 이동, 출장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랑과 정묘의 궁합은 둘다 타격을 받는 구조이니 정묘 일주 여명이 더 불리하며 이에 득치를 본다면 여명이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감명할 수 있습니다.